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 해버리는 남자 원샷맨 입니다 착! 오늘 마실 음료수는 스트롱 펩시와 스트롱 사이다를 마셔볼건데요 원샷맨 1회 때 콜라와 사이다를 섞어 마셨던 느낌을 되살리고 초심을 잃지 말자 라는 의미로 한번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기존 펩시와 하이다이 탄산에서 한층 강화된 탄산으로 펩시에 약했던 탄산 느낌을 다섯 배나 끌어올렸다는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스트롱 펩시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처음 딱 나왔을 때 마셔보고 탄산이 워낙 강해서 원샷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원샷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원샷해 보겠습니다 아, 정말 탄산이 너무 강해서 마시기 너무 힘들었는데요 오랜만에 강한 탄산을 마시니까 스트레스가 해소된 것 같아요 오늘 맛의 점수는 없습니다 점수가 없는 이유는 제가 탄산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점수를 매길 수가 없었습니다 뭐 굳이 꼽자면 만점 중에 만점? 그 정도? 음...